네, 안녕하세요. 기즈부입니다. 오늘은 칼 가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. 어, 저번에는 가위 가는 법 알아봤는데요. 오늘은 어, 칼 가는 법을 준비해봤어요. 특히 고기 같은 거, 덩어리 고기 같은 걸 자를 때는 칼이 안 들면 정말 음식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요. 어, 이럴 때 초보자도 쉽게 갈수 있는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칼 가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. 준비물은 어, 가위랑 똑같이 이렇게 호일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. 저는 한 30cm 정도 준비를 해봤고요. 어, 가로, 세로로 잘 접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. 네, 접는 거는 그냥 아무캐나 이렇게 접으시면 되고요. 네, 그리고 평소 칼 쓰는 방향으로 해서 그어주시면 되는데요. 호일을 자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... 네, 이렇게, 이렇게. 그러실 때는 손을 정말 조심하셔야겠죠? 스리이나 여러 가지로 자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. 호일을 하시면 은 아무나 쉽게 자를 수 있어서, 음, 갈수 있어서 너무 좋은 방법이거든요. 처음에는 이렇게 뒤에는 또 멀쩡하죠? 뒤에도 돌려서 또 잘라주시면 돼요. 조금 힘껏 잘라주셔야 되고요. 네 이렇게 다 잘라봤어요.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힘껏 좀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. 이렇게 뒤에서 부터 앞으로 끝까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네, 잘 들거든요. 네. 오늘은 이렇게 칼 가는 방법 알아봤는데요.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